정말 많은 분들의 특징이 거리를 뒤집는다는 거네 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이정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전부 어깨가 좀 말려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바르게 앉아라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앉았을 때 앞과 뒤의 근육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숙여 있다 보니까 이 뒤의 근육이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라운드셔드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중부 승모근이 뒤로 후인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하부 승모근은 하강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강 상부 승모근은 이렇게 업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중부 승모근 이렇게 후인시켜주는 그리고 하부 승모근. 하강시켜주는 근육이 상부 승모근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균형이 이렇게 깨져서 만들어지는 게 라운드 셜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면 해결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부 하부 승모근이 약하다 보니까 거리를 뒤집는다는 거. 이를 뒤집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잡고 쓰니까 당연히 이쪽이 강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부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쓸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엉덩이의 근육이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앉아 있는 거랑 또 관계가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 보니까 엉덩이의 기능이 태화됩니다 아기 엉덩이를 보면은 엉덩이가 빵빵하고 뭔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 이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의 엉덩이는 아주 납작 엉덩이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의 엉덩이는 고관절에 움직이면서 활성화가 돼요 이 엉덩이를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라운드 쉐더가 될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보면은 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이 안돼 있어요 이 엉덩이가 이렇게 풀려 있거든요 체중이 이게 앞다리로 쏠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깨를 피려고 허리를 제껴 가지고 어깨가 마치 편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가 잡히면서 엉덩이도 텐션이 딱 잡히면서 이 상태에서 어깨가 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자세는 요추를 써서 이렇게 딱 필려고 하는 거죠. 음, 근데 엉덩이에 텐션이 들어가고 복부가 딱 잡히면서 이 등의 힘으로 뒤로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은 체형이 이런 식으로 펴지시는 겁니다. 뒤쪽의 근육이 서로 균형되게 평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좀 강화되고 햄스트링이 발달이 되면 은 체중을 뒤로 이렇게 받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북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좀 해주시면 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엉덩이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발판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손은 딱 들이시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준 채로 그대로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준다는 형태로 쭉 미시는 거죠, 이렇게. 쭉, 쭉,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가. 그럼 긴장이 풀리니까 내려갈 때는 고관절을 접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한 30개씩 5세트만 하셔도 엉덩이에 여기 뒤에 근육이 많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근육이 자극이 되시면은 뒤로 체중이 딱 받쳐지면서 바로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엉덩이 근육에 텐션을 주신 다음에 중부 승모근이라든지 하부 승모근을 단련시키셔가지고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가 텐션이 이렇게 잡혀도요. 앞쪽의 근육이 단축이 돼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라운드 숄더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여기가 단축이 된 상태로 운동을 하시잖아요? 다시 무조건 더 심하게 뭉쳐요. 단축이 되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우리가 푸시업을 하잖아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슴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그냥 어깨만 다치는 거예요. 이 가슴 쪽의 근육이랑 여기 오해완근 그리고 전면삼각근 이쪽에 푸시면은 상당히 아프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 가슴 쪽은요 여기 흉골부 여기 뼈 있는 쪽에 양옆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소흉근이 진짜 라운드셔도의 주범인데 소흉근은 이쪽에 어깨에서 살짝 아래 이쪽에 여기 부위를 누르거나 그리고 안에를 이렇게 겨드랑이 부위를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소형근이 뭉쳐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해완근도 이렇게 눌러보시고 그리고 전면 삼각근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뭉쳐있습니다 이 단축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열리게 될수 있어요 내 근육이 단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코어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중립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열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동작이 잘 안되거나 뭔가 여는데 막 어깨가 두두둑 두두둑 하시는 분들은 100% 거의 잠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하기 전에 꼭 몸을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네 감사합니다.